추자현측 근황 전할 방법 고민 회복, 회의에 집중. 추자현 소속사가 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팬들과 지인들을 위해 근황을 전할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추자현씨가 걱정하는 팬들과 지인들을 위해 근황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스포츠 경향은 추자현이 열흘째 의식불명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후 소속사 측은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회복 중에 있다고 알렸다. 현재 소속사 측은 추자현의 회복과 쾌유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Thank you.